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온실가스 탄소 중립 관련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탄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에서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까지도 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HN이 탄소 관련주기 때문에 이와 어 관련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간단히 이 배출권 시장은 어 어떤 뭐 회사 회사나 사업 사업에서 이 자기에게 할당된 배출량을 만약 이제 감축을 하게 되면 이 감축분을 시장에 내놓고 또 어떤 기업은 또이 어 자기가 자기에게 할당된 탄소량만큼을 어 감축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초과해서 생산되게 되면 그 분량만큼을 이제 이 거래 시장을 통해서 어 채우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감축하지 못한 부분을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얘가 관련된 주는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7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뭐, 대장주죠. 뭐, 지금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33만원, 14% 상승을 했고, KC가 낙폭이 이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떨어져 있었던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780억대. 뭐, 가볍게 이제 올라와 있고, 이렇게 무거운 놈이죠. 이게 8조가 넘는 기업도 지금 뭐, 14%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수주는 97배. 그리고 평균 PBR이 3배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H가 16배, 얘가 5.68배 정도 PBR에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0.39, 퍼는 16배, 세종이가 뭐 15배, 그래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퍼가 이제 조금 낮은 수준까지 이제 온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도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죠. 어 그럼 간단히 이들의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프로. 어, 보시면 뭐 지금 6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조 6천억 대 전기 대비해서 2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188억으로 600%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순이익은 이제 감소를 했죠. 어 지금 보시면 뭐 전지 재료 사업 부분의 판매 증가, 신규 공장이 가동하면서 어 이제 계속 이제 그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환경 사업 부분 수주가 어 개선되면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어 상승을 이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뭐 600% 어 증가를 했죠, 영업 이익이. 축가도 마찬가지. 여섯 배 수준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어 성장하고 있는 눈부시게 성장하는 기업에 상당히 높은 밸류를 주면서 어 극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KC 코트렐어 얘도 뭐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신재생 사업, 글로벌 환경 관련 산업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관련된 주, 타랑이라든가 집진 어 그래서 어, KC 코트렐은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적자를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이 5,0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어, 나락으로 가 있었죠. 에코프로 HN, 어,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뭐, 크린, 크린룸부터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미세먼지 감축 솔루션, 어, 이렇게 뭐, 탄소 배출권 사업에 어, 연관이 있는 우리 에코프로 HN이 상당히 이제 뭐 급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사업 부분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성장이 지금 140% 매출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414억 원으로 130% 정도 순이익 180% 180%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이 얘는 조립 사업, 벌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었죠. 실적을 보겠습니다. 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다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과 무관하지 않게 하락하고 있었죠. 캠트로스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캠트로스입니다. 시멘트나 정유, 철강 같은 쪽에 탄소 포집 관련된 주가 캠트로스입니다.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전 고점 부근까지도 어 도전을 했지만 좀 밀고리가 좀 달렸습니다. 이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좀 개선이 됐죠.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뭐 한참 어 부족한 실적이죠. 그린 케미칼 어 얘도 뭐 실적으로는 뭐 그다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세종이 어, 자동차 어, 배기 가스 정화 장, 정화 관련된 어, 세종이 어, 얘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세종이. 어,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황사 봄 황사로 인해서 뭐 물론 그 탁하기도 하지만 중국이 어, 지금 경제 재개를 하면서 뭐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미세먼지가 온다. 뭐 이런 또 환경 관련돼서 이런 뉴스도 참조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뭐 온실가스 어, 탄소 배출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뭐 이런 종목들 어, 이 에코프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시장은 지금 뭐 특정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장주나 나폭과대 실적주 흐름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